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 콩콩님의 슈퍼인공지는 AI 아바타 로보 00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P2E 게임 프로젝트 메타팡의 추가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팡은 NFT 아이템인 총을 구입해 슬라임을 사냥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메타팡은 다중우주 공간에서 새 행성의 영웅들이 공통의 적인 슬라임을 때려잡아 우주를 구해낸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판은세 캐릭터를 한 파티로 구성해 진행이 되는데 파티의 리더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 버프가 있기 때문에 유저가 전략적으로 다양한 전술을 활용해 슬라임 사냥이 가능합니다 슬라임을 때려잡으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잼을 얻게 됩니다 잼은 난이도가 높은 스테이지일수록 보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잼은 메타판토큰인 밑과 일일 비율로 수왑되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P2E, M2E 프로젝트의 성패 여부를 가르는 것이 바로 이 자체 토큰의 변동성 컨트롤인데 엑시 인피니티나 스테픈의 경우 큰 가격 상승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큰 폭의 하락이 이어져 많은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의 경우 차트에서 몇 번의 변동성을 기록했지만 일시적 현상이었고 큰 그림으로 볼때큰 변동성 없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때 장기적으로 생태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 잼을 활용해 업그레이드한 무기 레벨에 따라 존 입장 기준과 플레이 횟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세계의 무기 레벨 합산 9렙 미만 시 1존 입장 플레이 횟수 10회 세계의 무기 레벨 합산 9렙 이상 15미만 시 2존 입장 플레이 횟수 20회, 세계의 무기 레벨 합산 15 이상 시 3존 입장 플레이 횟수 30회입니다. 또한 잼의 채굴량 난이도가 조정이 되었는데, 각존의 마지막 라운드의 보스를 잡아야 채굴량이 증가됩니다. 1존 보스는 7에서 10개, 2존 보스는 23에서 55개, 3존 보스는 30에서 60개의 형태로 후반부 보스를 공략할수록 더욱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무료로 세판을 제공할 수 있는 영레벨총 3개를 30일 동안 지원하는 기간제 아이템 지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한 밉은 과거 빅 라고 하는 코인을 대체하는 코인인데 밉은 메타판 내에서만 사용됐다면 밉는 코코게임즈 전체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좀더 포괄적인 성격의 코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추후에 밉을 획득할 수 있는 m 2 프로젝트 메타런이 출시될 예정이라 하니 코코게임즈 생태계 확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판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